형이 먹어줄게 이번엔 치즈볼. 응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와 진짜 아 이거 열태 냄새나네. 시원하다 어우 시원해 진짜 우. 이거 가져왔어요. 차라리. 어. 어. 어. <웃음> 아, 먹을 수 있을까? <웃음> 아, 손도 o 아 e <웃음> 어... 달아 하지 마세요. 헤어이 먹어줄게.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댓글 달아줘. 이번에 헤어이 실패했어. 미안해. 안녕. <웃음>